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선조판사 윤고수 대감 낚시요 탄소같은 남자 윤고수입니다 아, 아니 뭐라고 탄소같은 남자 아, 이것 봐 윤고수 내가 당신과 1대1 대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어 네. 어때, 날 무시하던 콧대가 이젠 좀 낮아지려나? 충장대감, 답변 마십시오. 좌팟니다. 아니, 윤구수 답변 안할 건가? 드씹이야 듣씹 드십. 듣고 싶는, 드씹 좋아. 조선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양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이걸 당신 부인이 자기 박사논문에 인용도 없이 옮겼다만 이거 보조금법 위반, 횡령, 사기 아닌가? 어! 충장대감,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야, 내시너 뭐하는 거야! 뭐? 좌파! 하하, <웃음> 이거 참... 내가 어일 봐서 좌파냐 좌우 양쪽을 모두 끌어안는 양파야, 양파 아, 전두환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고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사면하자 또 노무현은 무능하고 반서민적인 지도자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반대편에서 정치하고 있어 나는 양파야, 양파 <웃음> 한 껍질 벗기면 이쪽 편또한 껍질 벗기면 저쪽 편 낙엽대감님 아 이게 뭡니까? 어? 뭐 나도 주상전화를 헷갈리게 했지만 낙엽대감님만큼 메소드 연기는 아닙니다 <웃음> 윤고수 뭐라고? 내가 연기라고? 너나 잘해 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좋아 어 자네가 주상이 되고 싶은 모양인데 과연 주상이 될 만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지 아니 경쟁자 아니십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검증해요? 너도 나한테 물어봐 답해줄테니까 자 테스트를 시작하지 위증교사의 교사 이거 영어로 뭐야? 아... 아니... 위증... 교사의... 교사... 티처! <웃음> 위증교사의 교사가 티처라니 이거봐 윤고수 당신이 무슨 조상을 한다고? 나 참... 가 좋습니다. 그 동생분이 모뭐 건설사 사장이지요. 어? 그 건설사에서 부동산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 부동산이 영어로 뭡니까? <웃음> 어처구니 없구만. 그걸 퀴즈라고 내는 거야. 설마 내가 부동산이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 부동산은 영어로 부동마운틴. 부동마운틴이지 인간아. 아, 참 정말 하이브시카스기는 어? 아니 부동마운틴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영어를 또구멍으로 배우셨나? 하여간 전 백성에게 영어 교육을 제대로 무상으로 시켜야 한다니까! 아니, 아니 누구야? 누가 날 때렸어? <웃음> 방금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홍남근입니다! 아니 근데 전 국민에게 뭘 무상으로 한다고요? 제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자꾸 그런 말 하시면 우리 모피아들이 반핵소추할 것입니다! 아, 아이고! <웃음> 소추? 소추! 이것 봐 홍남근! 지금 날 모욕 주는 거야! 소추가 왜 나와 거기서? 하, 자꾸 의 상처난 마음에 불닭면 소스를 바를 거야! 아 뭐? 불닭면? 야 나를 닭이라고 해도 열받는데 불닭면 면이라고? 아니 이게 늙은 사람을 죽스로 하는 아! 그 어, 욕박이 늙으면 시라고 이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만. 어? 이 나라의 경로사상이 땅에 떨어졌어. 아 이렇게 어르신한 일을 개똥으로 하는 놈들 어? 이런 쓸모없는 똥파리들은 그냥 f 킬러로 아니 똥파리라니 아, 저에겐 효자와도 같은 존재인데 세상에 이런 효자들이 없는데 아, 그 똥파리들이 저 대신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똥파리들 덕에 이재명 넌어됐어 아! 아이 됐다니